어디 가니? 못 가지, 여 자식아! 못디거 아, 어딜 가려고 그래? 아니, 이거 좀 와주라고! 와, 그 진짜 세다! 야! 집밟기 세명쓰니까요 시리즈가 사라지는데? 아,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발폭킨 아직도 현역입니다. 와, 충분히 현역이에요. 이게 머프가 됐다고 못할 뭐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좋아! 자, 이번에 할! 캐모는 달코퀸입니다. 달코퀸으로 사용할 스킬은 짓밟기와 그레스 슬라이더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지닌 물건은 기함 메모리띠힘메모리띠 머리띠, 맹공 덤벨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스피드 업,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 너프를 받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우리 달코퀸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럭키와 같이 올라갈 겁니다 아좀 아쉬운 거는 우리 팀 중에 원젤러가 없다는 게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아 내가 휘저을 수 있어 현 메타 최강 포켓몬? 앱솔도 있으니까 충분히 할만해요 물론 적팀도 앱솔이 있어요 이럴 땐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냐? 달이코만만나 보이지? 나오면 어떡해! 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다 먹었어 어 이거면은 선방 어, 한 겁니다 골은 못 넣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웃음> 나이스 아니 내가 넣어야 되는데 자골 들어갑니다 아주 좋아요 어디 가니? 어디 가니? 그 30골을 넣을 수 있겠는가? 30골 넣을 수 있겠냐고 루카리오야 어, 이거 내가 먹을 거야. 어, 이거 내가 먹을 거고. 언 어, 아무것도 못 먹을 거고. 어, 너는 죽을 거고. <웃음> 프리스 월! 살았는데! 일로 와, 일로 와. 야, 그러지? 야, 그러지? 어,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 <웃음> 아, 안석찍그러온 거. 이게 바로 나의 웨이트 파워다. 자, 끊었습니다. 그럼 밀면 안 되지, 얘야. 나 좋아, 좋아. 괜찮아. 자,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오르겠으니, 누릴게요. 좋아요? 야 이거 이겼다!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마 맛있고! 어? 야! 야 뭐야 이거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진짜 뭐냐 그. 들어가고요. 아주 좋아요. 어.. 우리.. 랜텀고스를 한번 잡아볼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럴수가! 너무 맛있는데? 이건 죽은 거야! 이건 죽은 거야! 이건 죽은 거라고! 엠소리 무서워요. 엠소 진짜 무섭다. 와! 자, 짓밟기 찍어줍니다. 짓밟기! 좋아! 웨이트! <웃음> 자, 세개 넣었습니다. 좋아요. 네개 들어갑니다. 다섯 개인가? 와우, 대박인데? 아무튼 많이 넣었어. 자, 먹어주고요. 나쁘지 않죠? 자, 다섯 개 들어가 버립니다. 여섯 개 됐나? 일곱 개 됐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아, 있잖아 죽어도 돼. 피카츄는 살았어. 어, 나는 골다 넣었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나이스! 마감도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들아. 어디가니? 못 가지! 이 자식아! 어디가! 응. 어디 어딜 가려고 그래? 아니 이거 좀 와주라고! 와그 진짜 세다 야! 짓밟기 3방 쓰니까 요시있스가 사라지는데? 뭐지? 아령스택은 정말 낭낭하게 잘 쌓았어요. 사라져라! <웃음> 어이구! 어디가니? 일로와! 못 가지! 어이거 좋아! 완벽하게! 어, 꿀스택 종지부를 찍어주면서! 어디 갈까? 어디 갈까? 나는 요시기스만 괴롭힐건데 <웃음> 일로와! 야 진짜 너무 빠르다 진짜 요시기스 여전히 요시기스다 여러분 근데 진짜 제가 달콕킨창을사용은 못하지만 조금만 콤보 연습하시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궁극기가 무적이니까 상관없죠? 어 죽어버렸죠? 아이 좋죠? 와 진짜 너무 좋은데? 아, 여전히 좋아 이게 농략한 애들한테는 진짜 직빵일 것 같아요 바로 피하네 아, 팬더이가 내가 얼마나 무서워? 이렇게 도망을 가버리까? 어, 어, <웃음> 제발... 잘려주세요잘려주세요잘해주요제발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잘해주요안보주니다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오 뭐야 뭐야 위험했다 아주 위험했다 하지만 내가 이겨버렸다 근데 제가 좀 싸움을 안하고 있어요 현재 먹었지 먹었지 먹었지 일루와 일루와 너 일루와 너 일루와 어디가 일루와 일루와 <웃음> 아 진짜 저 너무 빠른거 아니야? 일로와 어디가 자꾸 응 안아퍼? 응 안아퍼 일루와 너도 일루와 너도 일루와 앱도 일루와 베란치기 아 재밌다 도망갈게요 살짝 피해주고 들어가고 내려 찍고 또 내려 찍고 하나 둘셋넷아 좋다 아, 너무 시원시원하고 아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달코핀 아직도 현역입니다 진짜 충분히 현역이에요 이게 너프가 됐다고 못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좋아 나쁘다고 생각이 안들 정도로 충분히 괜찮은 픽입니다 못갑니다 못가요 아, 지금 뒤고도 돼? 궁극기 쓰는게더 오히려 손해요 지금 아 근데 아 피카처는 궁극기 좀 아깝긴 하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어 이거는 인정 괜찮습니다 달콕기나고 망나뇽하고만먹거리가 궁극기가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더 버틸만 해요 자궁 빠졌고 전 이걸 노렸습니다 궁 빠지는 걸 노렸습니다 일로와 자 이든 핵이든 애톨 발견 애톨밑죠 일로와 <웃음> 여로 와요 자식아! 어디가니? <웃음> 아 진짜 대박이야 너무 좋아 여전히 자, 개그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주고요 아주 좋아요 자, 잡아주고 무시니스 때려주고 죽어! <웃음> 뭐할까? 아무것도 못하지 나이스! 피해주겠습니다 이쪽은요? 뭐? 뭐, 야, 네가 아무리 폐왕이라고 해도 너가 아무리 현 메타 폐왕이라고 해도 발코기는 안되지 <웃음> 어우 까아이 까불어 아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 메타 폐왕을 잡는 발콕기입니다 너무 좋은데 진짜 아 좋아요 그럼 전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킬 12호시구요 데미지는 93,000 정도 넣었고 탱량 5만 4천 정도 넣었습니다. 어, 정말 괜찮은데? 어, 근데 회복량도 따로 있네. 어, 좋네! 자, 우선 내가 첫판에 안 좋은 모습도 보여드렸고, 두 번째 판에는 앵공 덤배를 극대화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달코인 지금 이 짓밟기 달코인 같은 경우는 아령 스택을 쌓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데미지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에 플레이 해본 달코인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